당뇨환자인데 침 맞아도 되나요? 당뇨환자의 경우 침뿐 아니라 모든 침습적 치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.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침은 모두 일회용이며 치료 전으로 알콜 소독 후 시행합니다. 다만 치료 후 환부의 감염을 막기 위해 6시간 정도는 오염물질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약으로도 혈당 수치가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말초혈관의 기능이상과 염증, 괴사 등을 주의해야 하니 담당에게 잘 전달하시고 치료하십시오. 백초한방 임신중인데 침 맞아도 되나요? 아무래도 사소한 것들도 조심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전기자극을 병행하거나 아나필락시스 유발 가능성이 있는 동침치료 등은 배제하고 침치료를 하게 됩니다. 임신 중 금기시대는 혈자리나 복부 등 피해야 할 부분도 있으나 일반적인 침치료는 가능하니 원장님과 상담 후 주수에 따라 주의하여 침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백초한방